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장비대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기 위해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신고를 하려고 보면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포함에 대한 보수총액이 있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수총액란 이 있습니다. 이 두개를 어떻게 구분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포함의 보수총액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건설장비 사용료에 대한 금액 곱하기 하도급 노무비율인 30%를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건설 장비 사용료 뿐만이 아니라 장비 임차료 장비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장비를 사용했다면 모두 이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두번째 산재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산정은 우선 이 아래에 나와있는 두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일평균금액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일평균금액 75,134원 곱하기 전년도 총일수가 바로 보수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비대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